전 하나 할 건데요. 오, 음. 음. 촬영하면서 카메라를 10번 어, 그 정도 쳐다봐주게막 뭐, 뚫어지긴 안, 안 봐도 돼요. 되고, 10번 정도 그거를 성공하시면 진짜 소정의 상품을 드릴게요. 진짜로. 어, 진짜로 그 오케이. 결과는 오케이. 그러면 <웃음> 영상 통해서 확인해주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그러면 어, 뭐. 이렇게 팔을 앞으로 가 제일 요 Thank you. 고맙습니다. 그럼에 제가 제 들고 찾아갈게요. <웃음> 진짜 약속 약속 진짜 약속.